여보세요? 네. 아송한데 저희 매장에는 없네요, 고객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씨. 여보세요. 그리어 뮤직비디오 찍으시나요? <웃음> 건축과 예술을, 사라... 아.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악트 현찬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청소기가 있었는데 월급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시간도 되고 월급도 들어왔겠다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또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어서 인터넷 주문을 잘 못해요 인터넷으로 할수 있어도 눈으로 보고 그냥 사갖고 들고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데도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롯데 하이마트에 제가 찾는 청소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잠실점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 혹시 근데 거기 매장에 레이캅 청소기도 있나요? 잠시만요 아, 여보세요? 네 청소기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예 예. 그.. 무선.. 그친구 전용 말고 무선.. 그냥 무선 청소기도 있어요? 네네 무선 청소기도 있습니다. 친구 전용도 있고요 아 가서 가면 좀 보고 볼 수도 네, 있네요 네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웃음> 내가 말했더나 롯데월드가 제일 크다고 와.. 진짜.. <웃음> 처음부터 말을 들어야지 간다 이때요 그래서 누나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하게 어 아직 몰라요. 확실한 건 아닌데 부모님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한번 살수 있으면 살려고 하는데 또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가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출발! 를잘 쓰고 다녀야 됩니다. 와, 메가 스토어. 이제 못 찍을 것 같아서 사고 올게요. 음. 하하하. <웃음> 그리고 어 뮤직비디오 찍으시나요? <웃음> 갑시다. <이제> 좀 들어주시겠어요? <웃음>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 도착했.. 아 집으로 가고 있다는 소... 아니, 안경도 없으면서.. <웃음> <웃음> 엄마 아빠가 이제 안경.. 아씨컵 엔지! <웃음> 아, 엄마 아빠가 지금 이제 집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이제 네, 엄마 아빠한테 한번 이거를 보여주면서 또 한번 뭐라 해야되지? 큰소리친다 해야되나 <웃음> 내가, 내가 이 집에 이런 사람이다 <웃음> 박나래야? 약간 금이 <금이완양> 와냥 <웃음> 느낌 <웃음> 플랜카드는 없어 근데 <웃음> 잘 나와? 어 엄청 잘 나와 여러분 어. 첫월급 탈식이잖아요 지금이 딱 첫월급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 겁니다 자아 좋아 안 짜잔 이렇 많이 잡았어? 뭐? 이거 아빠 선물 뭔데? 공기청정기 아, 어. <웃음> 이건 청소기, <웃음> <웃음> 청소기. <웃음> 오, 오, 오. 결혼은 누가 엄마 아빠가 사, 다시 결혼하나 봐? <웃음> 신혼 살림은 내가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신혼 선물 받았네 아빠 <웃음> 아빠 비염 너무 심해가지고 몇 주간 너무 고생하고 있어 자, 이걸로 잠은 이제 어, 방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아들이 아주 큰돈 썼네 아, 어제 진짜 잠 한두 시간도못 잤어 어, 이걸로 침구 청소도 그래. 오늘 제대로 하고 기분이 어떠세요? 땡큐 어, 베리머치 <웃음> 아들 잘두셨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그 첫월급 하면은 응. 이렇게 한번 플렉스를 한번 하시라고 <웃음>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시네요 짱나 아, 진짜 잠잘잘수 있겠네 아, 어제는 앉아 있어도 장, 코가 막혔고 창문 열고 이빨 닦고 운동하고 막 별일 다 했네 아저 아. 무선 청소기 입문용으로 산다 아, 하이파이소하이파이 <웃음> 추웠었네. 이거 그 뭐냐, 거치대도 되게 간편하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언박싱인가요? 아, 네. 와우. 네, 오, 네. 이게, 침구 이게, 침구 엄마 이게. 이게 친구 청소. 이게 친구 청소. 요게 보면, 자매선. UV. 그걸로 살균되고, 아. 그걸로 다음에 빨아들이고. 이게 파워. 파워헤드. 파워헤드. <웃음> 이게 소형 노즐. 틈새 음. 청소. 어, 틈새 노즐. 포장도 되게 잘돼 있다. 간편하게 돼 있다. 보고. 어. 이게 뭔지 부직포 필터. 음. 이게 연장 노, 연장 그 뭐라 해야 지 연장 호스. 그리고 이게 본체. 음. 이게 본체고요 이거를 원터치로 이렇게 쓰레기에 비우고습니다 원터치 와. 아이딱 어, 엄마 신발 거치대랑 딱 디자인이 딱이야. 세트 같이 네. 달았어도 될 것. 까 와. 귀여워. 옆에랑 와우. 옆에랑 앞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위로 나오는 거야 좋은 공기가 그래서 파란색이면 공기가 좋은 거고 음. 초록색이면 보통 음. 빨간색이면 나쁜 거어 나쁜 거 오, 씨 바람이 잘나와 시원하게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건 완전 맑은 공기인 거야 먹지구만 음. 음. 우무어